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꾸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려 트라 공략 영상입니다 뭐 벌써 공략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트라하는 이 공략 하나로 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며 사실상 더 이상 공략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트라하는 행동력과 노동력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게임은 하루에 한번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오토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행동력은 5분당 1회복, 최대치 300, 노동력은 3분당 1회복, 최대치 500입니다. 둘다 최대치 기준으로 25시간 주기입니다. 행동력과 노동력은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것은 시작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큰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이 게임에서 행동력은 1당 약 33원, 노동력은 1당 약 20원의 현금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캐릭터를 골라야 하는데 총네종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만 제일 끝에 있는 남성 큰 체형의 캐릭터는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우선 가장 좋은 캐릭터를 고르라고 하면 여성 보통 체형 그리고 남성 보통 체형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게임에서 캐릭터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트라하는 무조건 쌍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쌍검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는게 굉장한 이득입니다. 아무튼 다른 무기로는 쌍검의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노력으로 메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동력은 현금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쌍검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쌍검은 5개의 기술 중 무려 4개의 기술이 경험치 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행동력을 사용했을 때 얻는 경험치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라 수동으로 하면 경험치를 더 준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사실 수동으로 하면 더 주는 게 아니고 이 전투 보너스 획득 스킬을 적절히 사용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동보다는 수동이 스킬을 적절한 순서와 적절한 타이밍으로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 2단계 혹은 3단계 높은 곳에서 사냥을 하더라도 아무런 세팅 없이 하면 두세 단계 밑에서 사냥하는 사람보다 경험치를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무기로 스킬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얻는 경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셨습니까? 두번다 수동으로 진행을 했고요첫 번째 세팅은 스킬을 경험치 획득으로 세팅했고 두 번째 세팅은 그냥 세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무기는 무조건 쌍검입니다 자, 그렇게 쌍검을 골라주시고 퀘스트는 자동으로 미셔도 상관없습니다 행동력을 사용하는 컨텐츠만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아직 경험치 보너스 스킬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 보너스 스킬을 배우는 족족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포트 시스템, 무기를 바꿔가며 착용하는 시스템은 무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의 전투력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방어구, 장신구, 펫, 소환수, 정령을 좋은걸 끼고 다른 무기로 전환하면 모든 장비가 해체되는데 다시 착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검으로 보너스 경험치를 쭉쭉 먹어가면서 쭉 밀고 획득한 다른 아이템의 전투력을 공유받아서 다른 무기를 키우는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24렙, 25렙 정도 되시면 행동력이 모자라서 못올리는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게임이 정말 루즈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 혹은 1도 못올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른 무기로 스위칭해서 처음부터 밀고 올라오세요 이때부터. 무기렙 8부터 특성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주무기 전투력도 오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을 써야하는건 노동력의 사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나 하고 한참 헤맸는데 전문 기술 창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전문 기술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재료를 클릭하시고 이 아이템 획득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문 모양을 눌러 가지고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매지 말고 이거 눌러서 이동하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퀘스트 창에 보면 전문 기술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전문기술 의뢰를 할수 있어요. 제작협회 의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문기술의 경험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기술은 1렙당 1개의 전문기술 특성 포인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스킬을 쭉 밀기보다는 전체를 돌려가면서 올리는 게 이득입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노동력은 많아지는데 어차피 얻는 특성 포인트는 한개로 똑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구랩 단위로 시험을 통과해야 레버비 되니까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올린 전문 기술은 또 주무기의 전투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장비 및 장신구에 마력 각인을 할수 있는데 아 마력 각인 이 아니고 옵션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모아두세요. 옵션 엄청 안 붙으니까 그냥 나중에 최종 무기 하는 게 이득인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장신구 강화에 사용하는 파란색 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으세요 어차피 스토리 빌면 알아서 초록색 파란색 무기 장신구 줍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도 줄텐데 초반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도입부에 이야기했는데 행동력 노동력을 다 썼다고 게임을 끄는게 아니고 자동사냥 위치 하나 잡아서 돌려주세요 이 게임은 다른 게임처럼 자동사냥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어디서 사냥을 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반드시 사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당한 투력대의 사냥터에서 자살을 돌려주시고요. 자살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흑정령 때문입니다. 아 아니 흑정령이 아니고 코어요 코어 코어 강화라는 걸할수 있는데 이 코어 강화에는 장비, 장신구, 그리고 검은기운이 필요합니다. 행동력을 모두 소모했어도 장비 드랍이 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짜잘한 경험치 및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아서 코어에 먹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상점에 팔아서 골드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게임 생각보다 골드가 엄청 안보이니까 코어에 먹이든 골드로 바꾸든 어쨌든 자산은 해야됩니다. 아 과금할거면 자산 안하셔도 돼요. 그냥 상점에서 돈주고 사면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골드 모아서 소환수 및펫 뽑아주시면 됩니다. 소환수 및 펫은 중복해서 계속 뽑아서 레벨을 올릴 수 있으므로 계속 뽑아서 계속 레벨을 올려서 전투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령 카드는 뽑을 수 있으면 좋지만 순수 과금으로 해야 되니까 답이 없습니다. 솔로 던전에서 나오길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모으시거나 아니면 다이아를 모아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존나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던전 같은 경우는 검은사막의 토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던전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만 상자를 여는 데 행동력이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단계의 상자를 여는게 좋고 미리미리 단계를 올려두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진영 탭에 보면 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장은 12대12 RVR이 되겠습니다 자 전장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전투력을 2560으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꽤 할만합니다 다만 단점은 시간이 무려 20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신경을 쓰셔야 하는게 바로 1일 활동입니다 1일 활동을 모두 완료해서 활동 점수를 다 채우면 다음날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 추가 보상이 바로 다이아 15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활동은 반드시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라하 공략을 해봤습니다. 어제 전투력 버그 터졌던데 이대로 써버 내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